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신섭 유저 무소가금 분들을 위한 여러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보물찾기나 가이드 설명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 그쪽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엔 무과금으로써 신섭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키우는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 봤고요 중간중간 꿀팁도 같이 설명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신섭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선 쿠폰 두 종류를 사용해주세요 리프의 첫 선물 오디나 1위를 축하해 기존 다른 서버에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의 방법에는 메인 퀘스트, 필드 사냥, 지하 과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할 것은 바로 메인 퀘스트를 통한 레벨업입니다 메인 퀘스트는 혼자 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무척 쉬운데 뭐 일일이 클릭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10레벨 때 전직 선택이 있는데 원하신 거 고르면 되고 나중에 아바타를 통해서 원하는 클래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바꾸려는 클래스에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메뉴의 퀘스트를 통해서 여기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 퀘스트 위치 확인 가능하고요. 각 챕터별로 메인 퀘스트를 끝까지 다 클리어 하셔야지 다음 메인 퀘스트가 열리게 됩니다. 미르가르드는 여기 1비장의 뱀의 섬에서 마지막 뱀 잡는 그 던전까지 클리어하시면 은이 요툰하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넘어가기 전에 미르가르드에 있는 보물상자 10개를 꼭다 찾으신 다음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메뉴 업적 모음에서 이 보물상자를 찾아라는 이 업적이 있거든요 각 챕터별로 10개씩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일반에서 전설 뽑기권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미르가르드에서는 각각 한장씩 요툰하임으로 넘어오시면 은 3장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르가르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깨는 데는 PC버전 기준으로 매번 클릭만 똑바로 해주신다면 약 3시간 정도면 전부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업 방법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데 가금러도 무광물러도 이 부분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요튼하임에 있는 4장, 그 다음에 거미의 시간 여기까지는 빨리 메인퀘스트를밀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던전에 있는 정의 던전, 지하 감옥이 열리기 때문인데 여기가 가장 레벨업이 빠른 구간입니다. 메인캐스트는 막히는 구간이 있지만 이 지하 과목은 주간 8시간만 받게 되는데 8시간 내내 계속 경험치를 봐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권장존 트럭에 상관없이 7층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7층은 3만 골드만 내면 되고요. 이때 7층에서 사냥할 경우 마리당 2만에서 3만 정도의 경험치를 받게 됩니다.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엄청나게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죠. 40렙 이상, 50렙 이상도 거의 분당 0.1% 정도 오를 정도로 경험치 수급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하감옥까지 먼저 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때 7층을 도는 방법은 파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같이 돌리셔야 됩니다. 겹사를 해도 한마리당 2만당 3천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혼자서 사냥하게 될 경우 13만 12만 뭐 요런식으로 엄청난 경험치를 받게 됩니다. 아, 하지만 혼자 잡을 정도는 되기가 힘들겠죠 권장전투력이 3만 3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7층을 돌기 위해서는 권장전투력이 만천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명중 수치가 한70 가까이는 되셔야지 어느정도 좀 경험치를 받을 수있고요 제가 말한 수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빗나감만 계속 뜨거나 아니면 몹을 제대로 쳐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건장 투력에 도달하신 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티 던전 정예 던전 전부 다 본캐릭 부캐릭 시간이 다 따로 가기 때문에 본캐릭은 이렇게 7층에서 레벨업을 하시고 부캐릭을 만들어서 여기 1층에서 제로 파밍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드 사냥은 가장 오래 사냥하기 위해선 본인의 레벨보다 10렙 정도 낮은 구역에서 사냥하는 것이 좋으며 이왕 도는 거 아이템 수집 중 공격력과 명중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사냥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메뉴에 아이템 수집 이 공격 탭에서 필터 설정을 공격 명중 그다 본인 클래스에 맞는 명중 그다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필론 아이템들 나오는 곳으로 가서 사냥터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요 2나인 경우 어, 송곳니단 야영지 거미 군락에서 본인 스킬들을 얻을 수 있고요. 미르가르드 구간은 어, 대부분은 이제 아이템 파밍용이죠. 수집에 필론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 이제 미르가르드에서 돌게 될 텐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런 고급 템들 이 고급 템들 나오는 구역에 가셔서 돌리시면 됩니다 미르가르드에서 이 스킬북 아, 돌려봤는데 굉장히 안 뜨구요 스킬북보다는 요런 거마나 하임 관련 무기들과 어떤 애묘불이 관련된 아이템들 그리고 고급 템 수집에 꼭 필요한 고급 템들 요런 쪽 위주로 돌리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더 낮게 가셔서 이렇게 아이템 파밍 하시는 게 자동 사냥할 때 좋고요. 워낙 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죽지도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냥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파밍 중 제로 파밍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로 파밍은 메뉴에 던전, 정의 던전 중이 지하 감옥 1층에서 파밍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어, 기본적으로 희귀 장비 드랍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 위그드람, 그 다음에 구두벨. 이두 개가 장비 제작의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템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외 제작에 필요한 나무나 연마서, 그 다음에 장신구에 필요한 가공석 등은 아이템 분해와 채집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채집은 젠타임이 어,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파밍하는 방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서 파밍해야 효과가 좋고요. 채집은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랜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톤하임에서 채집할 때는 확률적으로 상위 등급 채집까지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캐시샵의 일반 상품 소모품에서 팻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냥 중에 내 주변에 채집물이 생길 경우 이 펫들이 자동으로 채집을 해줍니다. 이때 쿨타임은 5분간 한 번씩 채집을 해오고요. 어 현재 정보에 의하면 은팻을 통해서 채집하면 은 기속템이라서 어 아예 팔지 못한다는 정보가 있긴 합니다. 이 가공석과 연마석은 아이템을 분해할 때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하시다가 얻게 되는 이런 일반템들 현재 내가 수집이 다 끝난 상태고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할때이 판매 목록에 200개 이상 400개 이상의 매물들 그리고 가격은 10다이아짜리 이런 것들은 내가 판매 올려봤자 판매할 확률이 거의 적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을 분해해서 재료로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장비 맞추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장비는 처음에 주는 캐스트 장비, 평원의 장비를 5강짜리로 계속 유지하시다가 재료가 모이는 대로 방어구 쪽에서는 투구 발키리, 그 다음에 갑옷 발키리를 먼저 제작하시면 되고요. 재료를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한 구하기 쉬운 재료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장갑과 신발이 조금 이제 난이거든요. 이제 클래스별로 조금 난이게 될 텐데 푸른 서슬. 푸른 서슬은 이속 10%가 붙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접 딜러들이 워리어나 어쌔신 계열들이 이 신발을 먼저 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하지만 파티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미지의 결정이 필요해서 지금 신섭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작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송곳니단. 그래서 송곳니단을 먼저 제작하시게 될 텐데, 송곳니단은 지하 1층에서 파밍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파밍으로 먼저 얻으시든 하면 굳이 제작할 필요는 없겠죠. 혹하는 신발 같은 경우는 소조리스 계열에서는 MP 자연 회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먼저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력에 깃든 정수가 초반에는 워낙 드랍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가격 조금 쎌거고요 장갑 쪽에서도 송곳이다는 드랍이 가능하긴하나 공격 속도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파랑팀들은 일반적으로 공격 속도가 붙어있는데 성곤이단만 붙어 있지 않아서 지하 1층에서 드랍으로 먹는다면 그냥 쓰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다른 걸로 제작하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제작재로에 들어가는 마력에 깃든 정수와 미지의 결정 때문에 조금 값은 나갈 거예요 무기 파트도 발키리 부분은 이제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희귀 무기를 제작하실 분들은 발키리 무기를 먼저 만드셨다가 나중에 또 재로 모이면은 서론의 마법 또는 푸른서을 이런 쪽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냥 발키리만 계속 만드셔서 뭐 6강, 7강 뭐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가금 분들은 최대한 제작할 때 대성공을 통해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나온다면 은 내가 착용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아이템을 판매하셔서 그 판매한 다이아로 아이템 수집 또는 새롭게 제작을 통해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메뉴의 마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루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초기화되고요. 메인퀘스트 요툰하인까지 오시게 되면은 7번 의뢰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순위로 아이템을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템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총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등급별로 골드와 이 업적 훈장 받는 개수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골드와 업적보다는 재료, 보상으로 받는 이 재료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확률적 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개중한 개를 랜덤으로 받는 것인데, 자이 중에서 새로 고침을 통해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자 지금 여기처럼. 위그드란만 다섯 개짜리가 있는 게 있어요. 구두벨도 다섯 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확정적으로 위그드람 구두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세로 고침을 통해서 이렇게 다섯 개짜리 나오는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총2 1번 정도 세로 고침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스물 번 정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개짜리가 안 나왔다 하실 경우에는 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재료가 많이 있는 거.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의뢰가 그나마 재료가 세 개나 있네요. 이렇게 3개 있는 쪽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좀 랜덤 한 개를 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꽝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일반 팀들로 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모든 아이템은 캐릭터 기속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캐 하실 때도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캐릭터 부분인데 부캐릭터는 본 캐릭터와 똑같은 캐릭터를 생성 후 지하 감옥이 열리는 구간까지 키워주셔야 합니다. 키울 때 업적이 전부 다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업적을 통해서 약 200만 코드 챙길 수 있고요. 모험 부분에 있는 보물 상자도 캐릭터별로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릭을 키우면서 또 10개 뽑기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는 창고를 통해서 본캐의 장비를 옮길 수가 있는데 캐릭터 기속템은 옮길 수가 없으니 이 본캐의 장비 옮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속과 거래 가능 아이템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부캐릭 자체는 오로지 아이템 파밍용으로 키우셔야 하며 본캐처럼 사냥터까지 찾으면서 돌아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매일 돌아오는 마을을에 그리고 던전 이 정도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부캐릭터는 4레벨 이하 50렙 이상만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캐와 다른 클래스로 만들게 됐다면 어, 사망시 경험치가 깎이는 점을 이용한 랩다를 통해서 4레벨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캐릭터를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추가로 3일 걸리기 때문에 혹시 다른 클래스로 잘못 만드신 분들은 랩다를 통해서 캐릭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하루에 해야 되는 루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일 새벽 4시 기준으로 모든 게 초기화가 됩니다. 접속 후에 먼저 할 것들은 바로 캐시샵에 들어가서 골드로 구매 가능한 상품들을 구매해 줍니다. 소환 탭에서 매일 한 번씩 아바타와 탈 것, 룬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요. 레벨에 따라 얻는 게 다르기 때문에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뽑을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집니다. 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캐와 부캐가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골드 뽑기할 때는 본캐에 오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 착각하고 부캐릭으로 룬을 뽑게 될 경우 이 룬은 어, 본캐릭이 가져갈 수 없거든요. 무조건 본캐로 오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 상품에 있는 이렇게 빛나는 무기 강화석까지 모두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면은 이제 던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한 번씩 돌아줍니다. 봉호의 유적, 난쟁이의 비밀 통로, 매일 한 시간씩 주기 때문에 본 캐릭으로 먼저 한번 도시고요. 그리고 파티 던전 개수가 아직 남아있다면 파티 던전도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해 던전 1시간을 돌면서 이제 마을을에 고름 되겠죠? 오늘의 7개를 채워야 될지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부캐릭으로 들어가셔서 본캐릭이 했던 이정해 던전 1시간짜리, 그 다음에 마을을에 똑같이 도시면 됩니다. 이때 부캐릭으로 마을을에 돌 때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캐릭터 기속이기 때문에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받아서 정제된 위그드람이나 뭐 이렇게 상위 제로를 만들어서 창고를 통해 본캐릭을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장비들 있죠? 중간중간 장비가 섞여있습니다. 이 섞여있는 장비를 보고 내가 아이템 수집에 넣을게 나왔다 싶으면은 그 의뢰를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캐릭터 기속이기 때문에 장비를 받아서 수집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골드 다 본캐랑 공유기 때문에 새로고침할 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골드가 아깝죠 부캐릭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으로 주는 거 혹은 2000골드까지 소모되는 선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캐릭까지 모든 루트를 다 끝나시게 되면은 다시 본캐로 돌아오셔서 아이템 파밍이 가능한 곳이나 레벨업을 위해서 자동 사냥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벨링과 아이템 수집 그 다음에 자동사냥, 마지막으로 하루에 돌아야 하는 루틴까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계속 플레이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보스 공략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링크들도 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았으니 꼭시청해주실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